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연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궁금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마음을 알아보고 계신가요? 내가 남자친구하고 내가 여자친구하고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내 남자친구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뭔가 서운해져서 그 감정들이 서로 표출되다 보니까 싸웠고요 그래서 어찌하다 보니까 나도 헤어지자고 했고요. 그 사람도 그러자고 하네요. 나도 헤어지자고 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너무 궁금하잖아요. 진짜 헤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건지.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시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고 계신가요?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들 중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요, 무당에게 찾아가서 지금 내 남자친구가, 내 여자친구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좋은 방법 같나요? 두 번째는요, 내 주변 친구들에게 내 남자친구의, 내 여자친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요. 물론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고요.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말해주는 대로 내 남자친구의, 내 여자친구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이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? 세 번째는 요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해요.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너 지금 나하고 진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? 아니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? 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겠죠. 근데 나는 어떤 답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답을 들었다 하더라도 요 역시 그 말을 믿지 않을 거고요. 네 번째 방법은요. 무당은 좀 별로니까요. 타로를 한번 봐봐요. 그러면 지금 이 사람 마음 상태를 알수 있다고 하네요. 여러분들 생각은 네 번째 방법이 가장 끌리시나요?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좀더알수 있을까요?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나요? 어쩌면 내 상대방도 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아까 나도 싸울 때는 요 화가 나서 못 견디게 서서 던진 말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나도 그때 그 마음이 진심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또그 사람이 마음이 어떨지 궁금해지고요. 지금은 또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후회하기도 한단 말이죠. 내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?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도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또내 마음이 격하게 마구 변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내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 상대방의 마음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로 제대로 알고 싶다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거나 그 사람이 서운해할 법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 진심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여오는지 그렇게 반응을 보여온 이후에도 서로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어쩌면 내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 가는 과정일 네.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 계속 어떤 순간마다 그 사람 마음 상태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이미 확인했거든요 나하고 싸울 때 화났었고요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그 사람도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나한테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도 요 나하고 격하게 싸우고 헤어지자고 응해놓고 나서 나란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생겨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. 역시 맞출 수는 없어요. 근데 다행히도 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온다면요. 우린 적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. 또 물론 나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이제 정말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요.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을 거고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기는 하는데요.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맞출 수 없다고 라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안 되거든요 왜냐면요 나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한 건데요 어쩌면 내 마음만 확인했어요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요. 그 사람을 잡고는 싶은데 그 사람을 잡기에는 거절당할까봐 두렵거든요. 그러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불안해요.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었는데 지금 내 마음을 자꾸 확인하게 되네요. 근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. 고민을 해봐도 요 결국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잖아요. 그리고 나는 자꾸 더 괴로워져요.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겠죠.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상대방을 정말 원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후회가 있다면요. 그것을 지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내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안한게 있는지 그것을 해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오는지를 보는 게내 상대방의 마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